자, 반갑습니다. 오늘의 마음의마음입니다 경추 잡는 방법을 한번 해볼 건데, 선생님 경추 를 어떻게 잡는지부터 하고, 제가 경추 잡는 니다 보통 경추 잡을 때는 호두근부터 건드려주고요. 호두근을 건드려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경수 있는 부분. 연식으로 해서 같이 이동을 하면서 눌러주고 음. 그리고 이제 승모근 있는 도 같이 밀어기도 여기도. 여기도. 여 허리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회전근계를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장추라인으로 해서 변심 승목은 하고 있는 흉, 흉추 시비고 있는 쪽까지 광배근 쪽에 문제 있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경추 가슴, 흉곽 자체가 단축이 되어있기 때문에 광배근 잡아놓고 이동시켜주고 그광배이 요거하고 네, 요거근 광배 쪽으로 이 12번 쪽으로 승모근이 끝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이들어주고요뼈사이의 어, 뼈 중간에 고이판에 있는 옆부분 뼈 있는 부분들을 열심히 잡아주실 수 있게 터치해주고 감각골 같은 경우가 뭉쳐있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무릎을 늦는다든지 손을 넣어가지고 감각근 땡겨줍니 그리고 이제 등밸런스를 이렇게 보고 한쪽으로 많이 치우쳐진다라고 하면은 한쪽으로 막아놓고 밸런스 맞춰주고 치유쳐 내는 영지 해가지고 좀 음. 마사지 해주고 음. 음. 중간케스이트레칭을생각야지어서 음. 자세히 음. 안으로 해서, 해서. 스머리가 늘릴 수 있게 또요 묘안을 잡아놓고 내려주 이런어요자이 동작을 제가하는동작로 한번 해볼게요 먹어보실게요. 자 해제 해제 각도는 약간 떨어지게 만들었어요 지금 네. 네. 경추라인을 보면 내려가 있죠 네. 네. 이게 정확한 각도 중에 하나예요 그럼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푸드 쪽을 팔 때, 네. 이렇게 팠죠. 네. 그래서 위에서, 내방향에 위에서 아래로 꽂게 했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들고 척불을 근 상태에서 흔들죠. 네. 이거 연결을 해서 바로 밀어줍니다. 그리고 자세를 옮겨서 바로 옆으로 밀어주죠. 네. 이걸 그대로 와서 백회를 잡고 그대로 흔들어줍니다 이걸 그대로 연결을 하면 승모까지 가죠 이걸 그대로 가서 경갑까지 가요 이걸 그대로 가서 광배까지 가요 이걸 흔들어 줄래요 요방행까지 가죠 이걸 그대로 잡아놓고 다시 그대로 왔다가 당기면서 밀어줍니다 다시 가죠 그대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넘겨가듯이 저기 찍고 하나 둘셋다섯여서 일곱할 때 하나 둘셋다섯여서 그대로 밀어주죠 그대로 가서 축축하게 그대로 손을 쓴다그러면 그대로 그대로 해서 그대로로 가서 눌러주고 옆으로 밀어주죠. 이걸 좀 직접 하겠다 싶으면, 대대로 세워서, 방금 만들어서 넣어주죠. 그래서 꼬리뼈까지. 다른 점이 뭔가요? 어, 저는 한 군데씩 고정을 해가지고 찍는, 찝는... 느낌이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그, 근육에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들, 요 방향, 아까 정사통이 될수 있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손을 봐주면서 수단을 시키는 차이점이 있니다 자, 수문로하는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흔들려요, 네. 이렇게. 모지를 사용하는. 저는 모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잡아놓고, 각을 하나 만들어서, 각으로 가요, 이렇게. 음. 1번, 2번, 3번. 쓸어주고, 다시 잡고 흉쇄 읊을 잡아놓고, 세 번째 손가락 3지로당겨요 다시 1번, Q를 눌러요. 흔듭니다. 그대로 와서, 끝이점 그 7번 부분을 잡아놓고, 상태 확인하고, 그대로 척구로 크로스 만들어서, 그대로 흔들면서 밀어요. 이게 버터플라이 동작인데 납이 네. 날개짓 하듯이 날개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여기 딱 걸리거든 네. 그럼 걸리면서 체중만 실어주면 1번 2번 3번 4번 할때 다시 이쪽으로 오죠 음. 다시 한번 7번 잡아놓고 주변 근육까지 찍고 그대로 관계쪽 때리는데 윗방향으로 때려야 돼요 이렇게 음. 이렇게 치면 여기서 선을 연결해서 깨질 수가 있거든요 네. 1번 2번 3번 그대로 다르타고 5번 갔다가 그대로 대등을중는은 소등도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팔 3번 다 3번 3번 3번 3번 2번 3번 4번5번할번 3번 3번 3하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 3번